오늘 9일 토요일 저녁 7시 58분 28초에 바누아뚜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을 또한 오후 2시 32분에는 이와떼현 미야코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을 또한 지바현에서 규모 4.0의 강진이 발생했으며 호카이도의 시즈나이 후르카와에서 4.6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을 또한 최근 10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의 샌 안드레스 아 근처에서 5511번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을최근에 브레고리 국가들의 지진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 보입니다. 7일 저녁에도 도쿄에서 10년 만에 6.1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을 대지진 발생 전에는 지진의 횟수가 감소하는 패턴이 많았습니다 동일본대지진과 구마모토 대지진 때에도 지진 횟수가 감소하다가 큰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지진 패턴을 보면 군발지진으로 지진 횟수가 늘어나다가 갑자기 줄어든 이후에 강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도 2021년 10월 7일 저녁에 발생한 지바현 규모 6.1의 강진 근처에서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2005년 7월 23일에 지바현에서 진도 5강의 강진이 일어난 이후에 미야기현에서 진도 6약의 강진과 니가타 GS에서 진도 5강의 강진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니가타 GS 지방은 최근 14년 만에 진도 3의 이런 지진이 발생을 했었고요. 따라서 다음 주에 미야기현이나 니가타 GS 지역에서 강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늘 남태평양의 이통가에서 4.8의 강진, 파피안유기니에서 5.1의 강진, 호주에서 4.9의 강진, 인도네시아에서 4.4의 강진이 발생했으며 아리안티나에서 4.3의 강진, 페루에서 5.6의 강진, 멕시코에서 4.6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을 모두 오늘 하루 10월 9일 토요일에 발생한 지진들입니다. 일본인 분들은 다음주까지는 일본기상청의 진 뉴스를 꼭 모니터링을 하셔야 하십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